앞선 영상에서 동사 뒤에 방향성이 필요한 동사들을 보기 전에 전치사의 역할을 좀 공부했었죠. 그러면 전치사의 역할을 좀 알아봤으니까 이번엔 직접 그 동사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I pick the cup 하면 나는 그 컵을 찍었어잖아요. 이 pick, pick이라는 동사는요. 딱 찍은 거, 고른 거. 다쓸 때까지만 얘기하는 거지 집어서 올렸다 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집어서 올려 들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픽 뒤에 업을 붙이는 거죠 I pick up the cup 이런식으로요 그러면 I pick the cup 은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찍은 상황만 얘기하는 거고 I pick up the cup 하면 컵을 찍고 들어 올린 상황까지 돼서요 픽만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기본적인 동작을 얘기하는 동사들은 방향성을 가지고 오는 주로 전치사 모양의 단어들을 써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I pick up the cup, I pick the cup up 둘다쓸수 있다고 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더 자세히 해 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I pick the cup up 도 되고 I pick up the cup 도 되는데 이 둘의 의미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어는 이 흐름으로 말을 하는 말이라서 강약 강 이런식으로 왔다갔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I pick 하고요 the cup 한 다음에 up을 강조하고 싶으면 즉 나는 컵을 집어 올렸어 하면서 up을 강조하고 싶으면 I pick the cup 업 하면서 뒤로 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올렸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the cup을 좀더 컵을 좀더 강하게 말하고 싶으면 i pick up the cup 하면서 업을 가운데 집어넣어서 좀 약하게 발음되면서 더 컵을 강하게 말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발성하는 것 자체도 좀 달라져요. 위에 걸 한번 읽어 보세요. i pick the cup up 하면서 업이 좀 강조되게 읽혀지게 되고요. I pick up the cup 하면 밑에 거는 the cup이 좀더 강조되게 읽혀지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I pick it up 하는데 I pick up it은 안 된다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인 명사는 전치사 앞에도 쓸수 있고 전치사 뒤에도 쓸수 있다. 그리고 대명사일 때는 전치사 앞에 써야 된다 하면서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알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it. 이시라는 단어는요, 약하게 말해야 되는 대명사예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약한 자리에 있는 게더 어울리겠죠. 근데 만약에 뒤에 것처럼 얘기하면, I pick up it 하면서 이시 강조돼야 되는데, 이 자체가 강조할 수 없는 단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pick it up 하면서 엄만 강조가 되는 문장구조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형 되게 잘한다.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take, push, put.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밀거나 당기거나 잡거나 하면서 방향성을 뭔가 추가해야 될것 같은 동사들이 주로 전치사 모양으로 방향성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take off my shoes 할수 있는 거고 I take my shoes. off라고도 할수 있는 거였어요. 때로는 이 방향성이 이 동사의 뜻을 완전히 반대로 네거티브하게 바꿀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off인데요. take는 강하게 뭔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off를 하면 강하게 취한 것을 확 놔버리니까 벗어나다 혹은 벗어버리다, 떨어뜨리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는 거죠. 전치사와 같은 단어들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전치사 덩어리 혹은 전치사 단독으로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 있는데요. 뭐그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나 to, ing, pp도 올수 있어요. 이건 이따 예문으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우선 전치사 모양이 오는 거 위주로 한번 보면 put it down 그거 내려놔 put down it 왜안 되는지 이제 아실 거고 또 우리가 나를 선택해줘 아니면 나를 차에 태워줘 할때 pick me up.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죠. 저랑 한번 읽어보세요. pick me up. 그리고 pull me over는요. 나를 이렇게 쭉 데려가다가 저쪽으로 놔줘 해서요. 차를 타고 가다가 세워줘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여요. pull me over. 한번 읽어보세요. pull me over. 그리고 여기서 쓰는 문장들은요.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익숙해져 놓는 게 좋고요. 쉬운 듯 쉽지 않은 문장들이거든요. 자, 좀더 보면 turn it on 그러면 저걸 켜가 되는 거고 take it off. 떼어 버려. 뭐 머리 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take it off 하면서 뭐 떼어 줘. 뭐 떼어 버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장으로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여기서 저랑 같이 읽어 보고 갈게요. put your room in order. 전치사 덩어리 온 거죠? put your room 너의 방을 놔도 근데 어떻게 놔두느냐면 in order 는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혹은 딱 정렬된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방을 정리해가 되는 거예요 put your room in order 한번 더 읽어보세요 put your room in order 그리고 to 가 오는 경우도 볼게요 put your report to the CEO 이 보고서를 사장한테 보고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to 뒤에 동사도 올수 있어요 직접 예문을 읽어보면 push him to do something. 그러면 push 그를 밀어버려 어디로요?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게끔.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시켜 이렇게 말할 때쓸수 있는 예문이 되겠죠. 그럼 저랑 한번더 읽어볼까요? Push him to do something. 한번 더요. Push him to do something. 그리고 아까 봤듯이 take your eyes off me. 하면 off는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take your eyes 니네 눈을 취하는데 어디로 취하라고요? off me 나한테서 떨어져. 그러니까 날 쳐다보지 마. 이런 의미로 쓸수 있는 거고요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것도 한번 볼게요 set me free 그러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줘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고정해줘 라고 할때 set me free 라고 쓸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형태도 정말 많이 쓰여요 take something 혹은 s o m e o n e to 하면요 그 사람 혹은 그것을 어디로 갖다 놔 데려다 줘 이런 의미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래서 take me to your place 하면, 나 니네 집에 데려다 줘. 너의 장소로 데려다 줘. 가 되겠죠. Take me to your place. 한번 더. Take me to your place.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겠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밧줄 이렇게 묶여 있다가 저 사람 풀어줘 라고 말할 때, cut him loose. 하면, 묶여 있는 글을 풀어줘 할때쓸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cut i m loose. c l o s e cut him loose, loos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가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keep, stay, leave, remain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시면 주로 형용사가 많이 따라올 거예요. 뭐 경우에 따른 ing나 pp도 형용사니까 같이 많이 쓰이겠죠. 그리고 그 유지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전치사도 당연히 올수 있습니다. 이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keep moving 그러면 계속 움직여 정말 많이 쓰이겠죠 근데 여기서 keep은 뒤에 ing가 어울리는 동사라고 앞에서 배웠던 문장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응용을 해서 그 가운데 유지되는 대상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배우는 문장 구조고요 그래서 예문으로 보면 keep me moving 그러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ing도 쓸수 있지만 alone과 같은 단어도 쓸수 있겠죠 leave me alone 그러면 나를 떠나는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혼자 있게 하고 떠나니까 날 그냥 내버려 둬 라는 말로 정말 많이 쓰이겠죠 leave me alone 그리고 stay happy 라고 이렇게 직접 형용사를 쓸수 있었듯이 그래서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ing도 쓸수 있는 거죠 studying으로요 그러면 stay him studying 그러면 걔 계속 공부하게 해 라는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 구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특별한 형태의 동사들을 한 번에 알아보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문장에 대한 설명도 다 끝나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